나플라스 그 마지막 뽑기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4 0보말리지 갑니다. 고고 두두두두두 제발 아 라플라스두개 안되나? 아두개는 안되고 라라스가 어? 아니 여기서 아저씨 니 여기서 또 픽돌이라고? 픽돌! 어떻게 어디서 보여 줄까 오, 빅토랑했어. 음. 그냥 1시뽑을 나왔으니까 한번 더. 오, 어, 그래, 그래, 그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그리고 빅토 나올 거면 필그리브을 주지 않겠니? 오. 난 라플라스. 함께. 라플라스가 두 개! 예풀도 찍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두번 뽑지 말까? 뽑지 마? 뽑지 않는 게 좋겠지? 그러면? 아, 근데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아, 아, 아, 근데 마이른 킵이지 마이른 킵인데 오늘 운이 좋은 거 같은데 더 뽑으면 안 되겠지? <웃음> 아, 킵 킵이야. <웃음> 오늘 방송 너무 많이 찾고요제것 뽑아볼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집에 갈 거예요. 제첫 풀돌입니다.